안녕하세요. 별난카페입니다 오늘은 로또 981의 분석자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980회 복귀 자료를 먼저 올려드리고 이어서 981회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대분류 복귀입니다. 세 그룹으로 나눴었죠. 1 그룹에서는 16, 24, 23 이렇게 세 개가 나왔고요. 2 그룹에서는 3번 한 개가 나왔습니다. 3 그룹에서는 13, 14, 35 이렇게 세 개가 나왔어요. 음, 여기에서 이 그룹은 3중복과 2중복이 전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라 말씀드렸었죠. 어, 그래서 이렇게 복귀 자료도 올려드렸었는데요. 어, 여기다 성공을 했습니다. 대분류 성공했어요. 어, 여기에서 이 그룹이 2중복과 3중복 복귀 자료를 보면 이게 둘, 넷, 여섯, 여덟, 아, 8연속 출를 했기 때문에 어, 여기 8연속 아, 그러니까 9연속 이상 출한 경우는 두 경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9연속과 10연속 두 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 전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아, 다행히 전멸이 됐습니다. 4, 37, 38, 39 전멸했죠. 자, 다음, 다음은 특이 패턴입니다. 아, 특이 패턴을 두 그룹을 가져 나왔는데요. 어, 지난주에도 한그룹이 상황이 종료됐어요 어, 지난주에 출을 하면 흐름을 이어가는 거고 멸을 하면 상황이 종료되는 거였는데 이게 전멸을 해서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어, 특히 패턴은 좀요 근래에 어, 좀 흔들림이 있어서 어, 상황이 종료되는 경우가 자주 있어서 어, 주의를 하라고 말씀드렸죠 어, 특히 패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게 전멸을 하면 어, 흐름을 이어가는 거고 출을 하면 상황이 종료되는 거였는데 이거는 다행히 어, 전내를 해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특기 패턴 2는 이번 주에도 다시 살펴봐야 되겠어요 다음은 과출 어, 그룹입니다 어, 이게 1 가로 1 우측 사선 어, 수죠 1 9 17 25 33 사실 우측 사선인데요. 이게 구연속이딱세번밖에 없었는데 현재 15연속 줄이었죠 그래서 이거는 과출로 보시면 전멸이고 불붙은 그룹으로 보면 한수 이상을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를 33이 이게 필출 그룹에 여기저기 들어있어서 이 33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 다행히 전멸을 했어요. 전멸해서 상황이 이제 종료됐습니다. 아, 15연속 줄였었죠. 아, 다음은 자료상 차순위 검토할 수 했는데, 아, 이거는, 어, 여기에서 16한 개가 나왔습니다. 이건 제외수는 아니라고 그랬죠. 아, 차순위로. 검토해야 되는, 잠시 빼놨다가 다시 확인해야 되는 수들입니다. 다음은 차순이 검 참고 차순이 검토할 수에서 4끝수였어요 이게 7연속 중이었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제외수는 아니라고 그랬죠. 이거는 한개끝수가 15연속 출한 경우도 15연속, 16연속, 17연속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장기 연속 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 제외수는 아니더라도 일단 아, 제외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지기 때문에 그래서 차순이 검토할수록 이렇게 분류시켰었습니다 여기서는 보너스불 14하고 아, 실장번 24 이렇게 두 개가 또 나와서 이제 8연속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차순이 검토할수 종합복귀를 하면 총 26수였는데요. 여기에서는 16수입니다. 10... 14하고, 16하고, 어24 이렇게 보너스 뷰를 포함해서 어 세수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필출그룹 1복기입니다. 어 28, 29, 30. 이게 10연속이, 1연1연멸이딱한번 있었는데, 현재 9연멸 중이라서, 어 출할, 출할 시기가 임박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10연속이 딱한번 있었기 때문에 아직은, 어, 이거는 타이 기록은 아니었습니다. 이번 주에, 지난주에, 여기 전멸을 해서, 이제 10연, 10연속, 어, 10연멸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어, 이번 주에도 여기는 검토해야 되는 어, 수, 그룹입니다. 다음은 필출그룹 두 번째 복귀입니다. 어, 대상수는 6, 3 20, 28, 40 다섯수였는데요. 여기서 20이 어, 이게 차순위 검토수에 들어있어서 이걸 잠시 빼놓고 6, 3 28, 40을 먼저 살펴보시고 없으면 20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는 어, 13번이 출했습니다. 다음은 필출 그룹 세 번째입니다. 2월수죠. 2월수. 어, 여기는 어, 11, 16, 27, 33, 24를 잠시 빼놓고 7, 21을 먼저 검토해보시고 없으면 빨간 수에서 검토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는 빨간 수에서만 두 수가 나왔습니다 어, 차순위 검토수에서 두 수가 나왔어요 다음은 어, 필출그룹 네 번째입니다 38거스였는데요 어, 38거스 중에서도 8과 33을 제거하고 보면 치연멸이딱두번 있었는데 현재 치연멸 중이었어요. 그래서 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라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는 3번과 13번과 23번 세 수가 나왔습니다. 쏟아져 나왔죠? 그래서 여기는 33, 23 이렇게 세 수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필출 그룹 다섯 번째입니다. 어, 콜드수 중에서 두수 이상 남은 그룹, 어, 네 그룹 아, 세 그룹이 있었죠. 어, 이게 출할 트라이시, 시기가 임박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어, 여기서는 13번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어, 필출 그룹 여섯 번째 복귀입니다. 어, 콜드수를 제거하고 나서 어, 낙, 제거한 낙수 중에서 장기 연속 멸그룹 네 그룹이 있었는데요 어, 이 중에서 출할 시기가 임박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는 어, 전멸을 했습니다 전멸을 해서 어, 이번 주에도 어, 이 그룹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어요 물론 숫자는 이제 바뀌겠죠 낙스니까 다음은 기타 자료상 필출 가능 그룹 어, 복귀입니다 세 어, 그룹을 가져 나왔는데요 이거는 꼭 필출이라기보다는 필출 필출할 시기가 임박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는 타이, 기록이, 타이 기록이거나 신 기록인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출할 시기는 아주 임박했다라는 이런 그룹들을 가져나온 겁니다. 여기서는 16번 요한 그룹만 출하고 두 그룹이 전멸해서 이번 주에도 다시 한번 또이두 그룹은 살펴봐야 돼요. 요거는 출하시기가 임박한 무릎이기 때문에 숫자는 바뀝니다. 숫자는 항상 바뀌어요. 자 여기까지로 980회 복귀를 마치고요. 다음은 981회 자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로또 981회 분석입니다. 다시 한번 구도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분류입니다. 역시 세 그룹으로 나누었는데요. 1그룹은 필터 범위가 1에서 5, 2그룹도 1에서 5, 3그룹은 0에서 4.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 수에서 고르라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많은 수에서 어떻게 고릅니까? 여기는 필터를 하시는 분들은 필터 범위를 이렇게 가져가면 거의 100% 적중을 한다라는 말씀이고요. 필터를 안 하시는 분들은 토요일 날 루또를 사시기 전에 검토하는 거예요. 아, 뭐냐면 검증하는 거죠. 뭐냐면 마지막으로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이 1그룹에서 6수 이상이 들어있으면 1등 하실 가능성이 희박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물론 이것도 아주 가끔, 뭐 1년에 한번 오류 날까 말까 한 정도인데요. 아주 가끔 오류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으면 거의 100%에 가깝게 적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한그룹에 6수 이상이 들어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그룹 같은 경우 이렇게 숫자가 많아도 여기에 6수는 6수 이상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보너스 볼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보너스 볼까지 포함해서 말아야 다섯 수까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3그룹이 최근 들어서 전멸할, 전멸을 최근에 한번 했기, 했기 때문에 이 3그룹은 이번에도 출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3그룹을 1에서 사로 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1그룹을 다시 세분화시키면요, 어, 이렇게 세 그룹, 아, 두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1그룹은요. 2월수와 어, 이웃수로 분류합니다. 어, 이 그룹은요, 세 그룹으로 나누는데요. 여기는 3중복과 2중복과 기타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난주는 3중복과 2중복, 이두 그룹이 전멸할 거라고 했는데 전멸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이게 다행히 전멸을 했어요. 이번 주에는 이두 그룹이 이번엔 출할 걸로 보여집니다. 여기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3그룹, 3중복 먼저 살펴보시고, 2중복 살펴보시고, 없으면 기타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는데, 여하튼 이그룹은 필출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3그룹은 역시 3개 그룹으로 나누는데요. 여기는 역시 3중복, 2중복, 기타 이렇게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3중국 먼저 살펴보시고, 없으면 2중국, 없으면 기타, 이러한 순서대로 살펴보시면 좀 편할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그룹에서 어, 여기 9번하고, 어, 또 31번, 이두 수는, 어, 전멸할 가능성이 있어요. 두 수는 제외될 가능성이 있어서, 어, 복귀 자리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복귀 자료가 이렇습니다. 어, 여기 어, 특정 그룹에서 어, 이 별난카페 가지고 있는 특정 특정 그룹에서 어, 이게 어, 이중복 인수예요. 이중복, 이중복 인수 복귀를 한 겁니다. 어, 아주 어, 출출출할 가능성이 아주 낮은 자료인데 지금 2연속 출을 하고 있습니다. 3연속이 딱한번 있었습니다. 현재 2연속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거 전멸할 가능성이 어, 상당히 높아요. 어,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전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 3, 3, 어, 3연속 출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딱한번 있기 때문에 어, 주의를 하시면서 어, 이게 전멸할 수 있는지 제외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이 어, 패턴입니다. 어, 지난주에 전멸을 해서 흐름을 이어간다면 이번 주에 필출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6연속 중입니다. 최근 들어서 특히 패턴이 흔들림이 좀 있어서 흔들린다기보다는 조기에 흐름이 끊어지는 거죠. 조기에 흐름이 끊어지 상황이 종료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번 주에 출을 하면 흐름을 이어가는 거고 멸을 하면 상황이 종료되는 겁니다. 다음은 사크수입니다사크수가 지금 8연속 출이죠. 지난주에 14하고 24가 나와서 8연속입니다. 물론 한개끝수가 17연속 출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멸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다만 차순위 검토수에 분류시키는 겁니다. 차순위 검토수로요. 그래서 사크수는 일단 차순위 검토수로 분류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자료상 차순이 검토할 수에서 여기는 12, 20, 23, 35, 39. 이 별량카페가 가진 자료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 수들이에요. 이건 복귀를 하려면 이거 하나하나 개별로 복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복귀가 너무 복잡해서 여기다 묶어놨습니다. 12, 20, 23, 35, 39, 다수습니다 다음은. 어, 규칙수예요. 규칙수 어, 1, 8, 17, 19, 28, 29, 44. 이거는 뭐 대부분 다 아시는 것들이죠. 규칙수니까 음, 이거는 어, 이렇게 한 개에서 두개에 출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개한 한 개에서 두개 정도는 출할 가능성 이 있다라고 어, 이렇게 보시고 어, 이거를 주의하셔야 되는 수들이에요. 규칙수지만은 뭐 사, 이건 4연속 수 이상을 여기다 이제 규칙수로 분류를 시키는데요. 어, 이것들은 어, 일단 차순위 검토수로 분류하겠습니다. 제순수는 아닙니다. 여기에서 1에서 2, 1개에서 2개 정도 추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차순위 검토할 수 종합을 하면 어, 18수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26수였었죠. 어, 이 차순위 검토할 수를 분류시키는 이유는 45수를 다 가지고 보면 복잡합니다. 모두가 다 나올 것 같고 다안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모두가 다 제일수, 모두가 다 필수수가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월화수 3일간은 필출 그룹을 일단 뽑아냅니다. 필출 그룹 뭐 이렇게 두 개에서 네개 안쪽에 있는 그룹들을 뽑아냅니다. 다음은 이제 목금토는 그 뽑아낸 필출 그룹에서 이제 한, 수를, 한 수씩을 를한수 뽑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이 그룹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두 개에서 한개 고르는 것도 아주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네수 정도 되면 일단 차순위 검토 수 빼놓고 나머지 수를 먼저 살펴보시고 거기 에 없으면 이 차순위 검토 수를 다시 살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로또 분석하는 데 상당히 좀 편안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그 편안하기 위해서 잠시 빼놓는 거지 제수로 분리시키는 건아닙니다 다음은 필출 그룹 첫 번째입니다. 어, 지난주에 어, 이게 멸을 해서 이제 10연멸 타이 기록이 됐어요. 이래서부터 어, 현재까지 10연멸이 딱한번 있었는데 현재 타이 기록입니다. 10연멸입니다. 28, 29, 30인데 여기에서 이세수 중에서 28, 29는 아, 차순위 검토할 수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30을 먼저 살펴보시고 어, 이 30이 없음 삼십이 아니라면 28, 29를 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여하튼 이거는 타이 기록에 있기 때문에 아, 출할 가능성은 이제 상당히 높아졌어요 출할 시기가 임박한 수입니다 자, 다음은 필출 그룹 두 번째입니다 아, 여기는 아욱한 분석입니다 아욱한 분석이에요 여기는 29, 30, 31, 36, 37, 38, 43, 44, 45, 아홉 칸 분석 어, 대부분 다 알고 계시죠? 이 아홉 칸이 어, 사연멸이 딱한번 있었어요. 이래서부터 현재까지. 근데 현재 삼연멸 중입니다. 아, 물론 타이 기록은 아니에요. 사연멸도 있으니까요. 딱한번 있으니까. 그래서 무조건 필출이라고 볼 수는 없겠으나 그러나 아, 출하 시기가 임박했다고 라 보여져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수 이상은 찾아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29, 31, 44는 차승위 검토서에 들어 있어서 이걸 빼놓고 먼저 검토해 보시고, 없으면 이 빼놓은 수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필출그룹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불주변수예요. 불주변수. 지난주에 불주변수가 전멸을 냈습니다. 여기 복귀 자료를 보시면, 어, 1연멸이에요. 근데 여기 이 복귀 자료가 이게 양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이거 적어도 이거 한 7년치 이상은 될 겁니다. 이 중에서 보시면, 어, 3연멸이 딱한번 있었고, 2연멸이 하나, 둘, 셋, 넷, 네번 있었습니다. 980회 동안에, 980회 동안에, 어, 이 2연멸 이상이 둘, 넷, 다섯 번 밖에 없었어요. 자, 근데 현재 1연멸이기 때문에 출할, 아, 이거는, 이번 주에 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요거 검토해 보시는데, 1, 39, 44는, 아, 이거는, 어, 제, 저, 차순위 검토서에 들어있으니까 요 세수를 빼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 별난카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기에서육기에서 어, 구가 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오늘은 월요일이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상당히 빨리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월요일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검토를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여기는 여하튼 40일 4 2가 아니라면 이번에 출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이36 37 38 39 이렇게 36가루줄과43가루줄이 여기가 어, 지금 연속적으로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줄에서 어, 36가로줄과43가로줄에서 육구가 어,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본다면 여기가 어, 육구 가능성이 보인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다음은 어, 필출그룹 네 번째입니다. 대상수는 6, 20, 28, 40네 수입니다. 어, 이래서부터 현재까지 8연멸이 딱한번 있었는데 현재 8연멸 중에 타이 기록이죠. 지난주에는 이게 6, 13, 20, 28, 40이었었죠. 거기에서 13이 이제 빠져나간 겁니다. 13이 지난주에 출을 했죠. 그래서 빠지고 남은 4수입니다. 그 중에서 이게 현재 8연멸이 딱한번 있었는데 현재 타이 기록이니까 여기에서 이번 주에도 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라 말씀이에요. 지금 이 그룹이 계속 한수 또는 두수 이렇게 계속 출하면서 오고 있어요. 이제 네수 남았습니다. 자, 다음은 필출 그룹 다섯 번째입니다. 특정 그룹 사중복수예요 여기는 6, 21, 37, 38 이런데요. 이게 현재 3연멸 중입니다. 요거는 복귀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복귀자료 보시면 이렇습니다. 현재 3연멸 중이에요. 3연멸 중인데 여기에 보시면 5연멸이 한번 있고요. 여기에도 5연멸이 있습니다. 4연멸은 한 번도 없어요. 5연멸이 딱두번 있고 나머지는 3연멸 이내에서 다 출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복귀자료를 보시면 상당히 긴 기간인데 이 기간 동안에 5연멸이 딱두 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출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여기에 6은, 여기에서 6은 차순위 검토수에 들어있으니까 우선 세수를 먼저 살펴보시고 여기 에 없으면 6도 다시 살펴보셔야 되는 겁니다. 6은 절대로 제수는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 세수를 먼저 살펴보시고 이거 살펴보시라고 이렇게 색깔 칠해놓은 거예요. 자, 다음은 필출그룹 여섯 번째입니다. 어, 콜드스를 제거하고 난 어, 낙스 중에서 어, 장기 연속 멸그룹이에요 어, 여기가 지난주에 전멸을 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5, 17, 39, 6, 18 이렇게 어, 네 그룹이 있는데요 어, 이번 주에 출할 가능성이 어,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전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 주에 여기 잘 살펴보시고요 어, 17, 39, 6은 어, 차순위 검토수라서 58을 먼저 살펴보시고 없으면 17, 39, 6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필출그룹 7번째입니다. 여기는 콜드수 중에서 두수 이상 남은 수예요. 어, 지난주에는 한수 13이 나왔죠. 어, 이번주에 또세그룹이 형성됐습니다. 어, 여기는 28, 36 한그룹, 29, 40, 45 한그룹, 30, 43 이렇게 한그룹인데요. 28과 29는 차순위 검토수에 들어있으니까 나머지 다섯 수를 먼저 살펴보시고 없으면 28, 29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살펴보시는 순서는 바꿔도 괜찮아요. 28, 29를 먼저 살펴보시고 없으면 이거 완전히 빼내고 나머지 수 이렇게 살펴보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필출그룹 여덟 번째입니다. 2월수입니다. 여기는 3, 1 7수죠. 2월수 물론. 이 중에서 23, 24, 35, 14는 차순위 검토세에 들어있으니까 3, 3 16을 먼저 살펴보시고 없으면 나머지 네수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2월수는 뭐, 많은 분들이 대부분 알고 계신 거니까 검토하시는 방법도 저보다 더잘 아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자료 참고해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 자료상 필출 가능 그룹입니다. 이번에는 네 그룹을 가져 나왔습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 그룹들은 출연 출출할 시기가 임박한 그룹이에요. 아직은 타이 기록이거나 신기록인 건 아니에요. 그러나 출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져 있는 그룹을 가져오는 건데요. 어, 여기에서 어, 전멸하는 그룹이 늘 나오고 있죠 어, 여기는 30, 43, 85, 22, 어, 6, 7 28, 39, 5, 7 29, 4 2 이렇습니다 음, 여기에서는 어,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룹은 차순위 검토수가 한 개도 없고요 어, 세 번째 그룹에서는 17, 28, 39가 차순위 검토할 수고요 어, 여기는 17, 29가 차순위 검토할 수입니다 내 네, 17일 이렇게 또 중복되고 있어서 이런 수들은 주의를 해야 되는 수들이에요. 출할 시기가 임박해 있는 수기 때문에 자순히 검토 수지만은 이렇게 중복되는 수들은 잘 눈여겨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로 어, 981의 분석 자료를 마치고요. 어,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